안녕하세요. 케이분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서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만나자고 요청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답장도 해요. 그리고 만나자면 만나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 둘 사이를 다시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해보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보통 쓰레기 남자의 경우는 요 나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인 내가 생각해도 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괴롭혔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아요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걸 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들었든 혹은 내가 이별 통보를 했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도 아직은 나에 대한 마음 정리가 완벽히 끝난 건 아니라고 믿어질 때가 있고요 또 확김에 그랬겠거니 잠깐 쉬어가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을 다시 잡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몹시 그리워지고 아파지고 그사람과 연애에서 참 좋은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꼭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잡아보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거절할까봐 걱정되죠 좀더 있다가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잘될수 있을 것을 섣불리 이야기해서 망치는 건 아닐까 거절을 당하게 되면 내 마음도 아플 거기 때문에 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내가 너무 처절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려고 연락을 해보기는 하거든요 카톡이든 전화든요 그런데 예전같이 살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되게 냉정하게 대는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또 연락을 잘 받아준다고요 의무적인 대답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끔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난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염탐을 해보기로 하죠 프사를 보고 SNS를 보면 나와 관련된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두고 있고요 혹은 나와 관련된 사진을 내렸다가 이별의 아픔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올려놓기도 한단 말이죠 SNS엔 자기의 우울한 신경을 담은 그런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요.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든가 보다. 그럼 내가 먼저 다가서 줘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난 두려워요. 그러던 중에요. 이 사람이 내 SNS를 들어와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할 때는요. 아주 과감하게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네요. 이쯤 되면 내 불안한 마음이 슬슬 사라지면서 이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라는 확신적으로 기울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연락을 먼저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게 맞겠다 싶은 그런 용기 있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만나보자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또 만나 준다고요 또는 흔쾌히 응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정도가 되면요.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의사만 잘 전달해주면 우리들이 다시 재회할 것 같은 그런 희망에 부풀게 될수 있죠. 설레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만나기로 한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예전처럼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가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는 말이나 나에 대해서 물어오는 말도 해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준비해온 대로 이 분위기를 타서 내 솔직한 심경을 상대방한테 고백해보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근데 이런 말을 들은 남자는요. 글쎄 나 아직 잘 모르겠어. 넌 되게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은 내가 너하고 만나는 게좀 버겁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는 또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도무지 이 남자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네요. 분명히 나한테 관심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귀자고 용기를 내서 말했으면 그걸 응해줘보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지는요 O하고 X를 가지고 계셨나 봐요. 좋으냐 싫으냐 이두 가지만 가지고 계셨는데 내 상대는요 O와 X 그리고 세모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으면 사귀고 싫으면 헤어져가 아니라요 좋기는 한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 그렇다고 싫어서 피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위치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두고 남 주기는 아깝고 자기가 갖기는 좀 싫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말도 분명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나쁜 사람의 마음처럼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아무것도 못 정한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OX가 아니라 세모의 섹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모가 요 어떤 세모는 O에 가까운 세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세모는 X에 가까운 세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꼈다면 그건 어쩌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O에 가까운 세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분명 지금 나를 헷갈리게 하고 있고요 헷갈리는 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정확히 자기 마음을 나한테 전달한 걸 수도 있거든요 단지 나는 상대방이 전해오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O와 X 중에 하나로 껴넣으려다 보니까 어떻게든 O에 가까운 것 같으면 O라고 생각을 하고요 X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X에 넣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치사하고 간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요이 세모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남자가 처음에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남자가 내 마음을 얻으려고 할때 나도 이 남자가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좋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남자가 나에게 고백을 해왔을 때 타이밍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거절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남자도 요 나한테 고백하기 전에 많이 고민했거든요 여자인 내가 남자의 데이트에 응해줬고요 SNS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요 물론 그때 남자의 마음 속엔 O와 X만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정작 남자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고백했을 때 나는 사실 좋았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싫은 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상대방을 거절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셨던 건 아니었나요? 아니면 일부러 작전상 그러셨던 걸까요? 너무 쉽게 응해주면 안될것 같다는 라 계산에 의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남자도 요그 당시에 내 거절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세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걸 그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그 남자의 마음 속에서도 요 O와 X 두 가지만 있었거든요. 어쩌면 나를 거절하고 있는 이 남자를 옹호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린 모두 다 누구나 자기에게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그게 간절한 마음일 때내 마음이 O하고 X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하고 선택의 여유가 없을 땐 O하고 X로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나 조금 비워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요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나와 헤어졌지만 나와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보여오는 남자의 마음이 아직은 세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 남자를 원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남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모의 마음이 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오가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혹은 빠르게 그 사람의 마음이 X인 것을 확인하고 내갈 길을 준비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정말 간절하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오로 오는 거라면요 그에게 감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나자고 요구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정확한 선을 그어달라고 하는 요구는요. 그의 긍정적일지도 모르는 세모 상태를 내가 강압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억지로 그의 마음을 X쪽으로 밀어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그렇게 아프지 않다면요. 편안하게 지금 이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 가고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해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수 있겠죠 물론 상대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어떤 유출을 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지 연인이라는 관계 규정의 타이틀만 갖고 싶은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쉬운 거면요. 내가 감안하고 내가 이해하는 게 맞겠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